누구나 강사가 될수 있습니다. 강사의 꿈을 키우고 계신가요? 아니면 좀 유명한 강사, 잘하는 강사가 되고 싶은가요? 또는 강사로서 홍보를 하고 싶으신가요? 사단법인 KPA 한국프레젠터협회에서 신인강사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.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만 올라가면 각종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. 예선전 초대하겠습니다. 네이버에 녹색창에 k KPA 영어로 KPA 그리고 신인 강사로 검색하면 안내문이 올라와 있는데요. 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. 부담 없이 10분 정도 강의를 준비하시면 저희가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올려서 각종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녹색창에 영어 KPA 그리고 신인 강사라고 검색해 주세요.